테라 <대기> <놀라> 잠이 안 와? 형이 안아줄까? 테이라 <놀라> 잠이 안 와? 형이 안아줄까? 테라 <놀라> 잠이 안 와? 형이 안아줄까? 테이라 잠이 안 와? 형이 안아줄까? 테이라 <놀라> 잠이 안와 형이 안아줄까? 테이라 잠이 안와 형이 안아줄까? 테이라 잠이 안와 형이 안아줄까? 테이라 잠이 안와 형이 안아줄까? 테이라 잠이 안 와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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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안아 줄까? 데이라 잠이 안 온다고 형이 안아 줄까? 데이라 잠이 안 온다고 형이 안아 줄까? 데이라 <웃음> 잠이 안와 안아 줄까? 데이라. 잠이 안와? 안아줄까? 대일아! 잠이 안와? 안아줄까?